아무 소식도 왜 없는 거야 지난 날들 나와 함께했던 넌때 돌아온다는 약속도 이제 버린 걸까 너무 너무 잘이해도 지쳐버린 마음에 녹슬은 가슴에 내가 벙어리가 됐어 처음으로 너를 잃고 돌아서 가는 길 잘못된 가슴으로 멀 보고만 싶은데 떠나가면 죽을지도 살지도 못할 거라 생각을 하지 마발걸음으로지로 대요 눈물 나오는데 왜 자꾸만 어리석게 자꾸 너만 불 오면 하루가 주억 그게 웃을지 이제 막 소용없잖아 너 떠난 뒤에 이빈 자리가 채워지질 않아 그래도 떠올려 생각해 보면 좋아서 미로라도 되니. 추억인가 보다 깊은 밤내 어깨에 잠든 네 향기에 취해 잠들었던 지난 기억 울어 네가 미워서 울어 나를 떠나서 또 울어 너 때문에 생활이 안돼 미안해 가지마 절 돌추면 <목소리도> 다시 내게 오면 안 올까? 너 없이는 다 나루라도 못 살잖아. 그걸 알면서 내가 죽는다는 걸 알면서 왜날 버려? 나를 이렇게 못 살게. h oh. o l